해칠수 목소리 짜증나니까 성우 교체해주세요. 숨겨왔던 비밀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저 돈이면 차라리 저기 갈걸. 저기요. 뭐 찍으세요? 찍지 마세요. 이런 소리가 좀 익숙해졌다 싶으니까 어느새 1 0 0 번째 마을을 돌았더군요. 그동안 부족한 답사기 많이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옛날 영상들을 한번 재미삼아 쭉 돌려봤더니요. 아 진짜 눈 뜨고는 못 보겠더군요. 아니 거의 뭐 무슨 옛날 연사도 아니고, 음, 아숨 넘어가는 딴지이 과장된 목소리에 텐션은 또왜 그렇게 높던지. 지금은 어때요? 좀 괜찮죠? 다행히도 많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군요. 조금만 조금만 더 자연스러울 수 없을까 근데 참 쉽지가 않네요 진짜 아나운서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저 아나운서 아니고요 성우 아닙니다 하여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자1 0 0 번째 답사 저는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 부족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댓글로 완성시켜 주셨거든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떤 때는 제 영상보다 댓글이 훨씬 더 디테일하고 알찬 정보가 많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또 제가 소심쟁이라 이 상처 역시 많이 받았는데요 집값 떨어지니까 당장 영상 내려라 어 부터 시작해서 저쪽으로 공장이 있습니다 하면 공장 아니고요 연구센터 당장 수정해 주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마을버스가 다니네요. 하면 야그 동네 사는 사람이 누가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냐. 조사 똑바로 해. 심지어 안전벨트를 왜 그렇게 매요 신체에 무슨 하자 있어요? 야저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와저 수준보소 저거. 배칠수 목소리 짜증나니까 성우 교체해주세요. <웃음> 그 외에도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이 댓글을 보는 건데요. 이런 것들 보면 하루 시작이 완전히... <웃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적은 이겁니다. 마을 조금만 칭찬하면 돈 받고 광고하냐? 떡방 티가 아주 잘잘 난다. 쓴소리 조금 하면 이분 영상은 맨날 이렇게 까대는 것만 찍어대네 아휴... 뭐 어쩌겠어요. 이게 다 유튜버의 업보죠. 자, 그건 그렇고요. 요 대목에서 제가 여태까지 영상 만들면서 숨겨왔던 비밀 공개하겠습니다 뭐 사실 비밀이라기보다는 영상 찍으면서 그동안 제가 여러분께 말씀 안 드린 저만의 원칙이라고 보시는 게더 맞겠습니다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니 뭐 그냥 그렇게 보이던데네 물론 잘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이실 수 있죠 언젠가 제가 이런 댓글을 읽었습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예의는 조금 더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맞다 이분들이 있었구나 사실 저만 해도 그렇죠 뜨내기가 이렇게 와서 동네 분석한답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난개발이네 어쩌네 이러고 돌아다니면 기분 나쁘죠 이글 보고 진짜 각잡고 반성했습니다 아, 뭔가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네 하긴 그렇다고 해도 여기는 유튜브 세상 아마 아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여긴 어그로와 구라 사이 그 간격을 애매하게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해야 하는 피터지는 전쟁터라는 걸요. 안 그러면 하루에도 수십만 개 쏟아지는 영상들 속에서 그냥 흘러가 파묻히죠. 최근엔 요 이런 경향이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튜버 N수가 확 늘어난 데다 시청자들 눈높이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진짜로 뉴스 기사는 여기보다 더 심하고요. 그러면 어떡하지? 솔직하자니 안볼 거고 오게 하자니 어그로고 그야말로 진퇴, 진태, 아니 진퇴양난이더구요 그래서 내린 결론 썸네일과 제목에서만 맵게 땡기자 대신 영상에서만 순한 맛으로 가고 근데 요거 요거 해보니까 나름 호불호가 있어 보입니다 열이면 한 5분 정도는 영상 열어보지도 않고 제목과 썸네일만 보시고 까구요 또한 3분 정도는 건너뛰기로 탁탁탁탁 보시니까 당연히 전체 내용을 알수 없고 제목처럼 비판적으로 밖에 안보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두분 정도는 제대로 보신다. 이 매운맛, 순한맛 잘 섞어서 잘 비벼서 본인이 직접 판단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요. 바로 그두 분을 위해서죠.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그두분 20% 안에 해당될 테적 제가 부탁 하나 드립니다 주변에서 제 영상 보시고 뭐라 뭐라 하시는 분들 보시면 꼭 이렇게 대답 좀 해주세요 아니 깔래도 영상 좀 천천히 다 보고 그러고 까두 번째 비밀은 요겁니다 벌써 느끼신 분도 계시죠 맨날 옛날 동네 다 자리 잡은 동네만 돌아다닙니다 왜냐 거기 신축타운하우스 단지에서 좋은 말 하면 진짜 장사꾼 소리 듣고요. 싫은 말 조금이라도 하면 초장부터 소금 뿌린다고 업체 관계자분들이나 거기 입주민분들께 욕온팡 먹습니다. 어쨌거나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요청하십니다. 아 물론 저 역시 할말참 많고요. 하지만 이런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풀었다가는 어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좋은 공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요겁니다요건 아, 제가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중에서 경부선 라인 있죠? 남동쪽 거기랑 양평 딱두 군데 빼곤 전부 다 비인기 지역입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관심이 없는지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키워드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분석하게 돼 있거든요 트렌드나 수요를 알아야 그만큼 공급을 맞춰 줄수 있으니까요 근데 대충 두드려 보면 거의 한두배세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가 한 100명이 본다 하면 여기 용인 광주 쪽은 200, 300명이 보는 셈이죠 그냥 게임이 안 됩니다 기본 파이 자체가 달라요 아 당연히요 그쪽에 그만큼 인구도 많고 교통도 좋고 인프라가 더 훨씬 좋으니까 그렇겠죠 근데요 그만큼 딱그 두세 배 만큼 거기가 더 살기 좋으냐 그건 또 아니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 사는 거를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겠죠 자, 바로 그 지점에서 제 영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이돈 갖고 수도권 어디라도 좋으니 제발 살기 좋은 데좀 찾아줘 하시는 분들께 다양한 선택지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직사홍, 조회수 신경 안 쓰고 무조건 갑니다. 단, 뭉뚱구려서 어느 지역 가주세요 하면 그 근처에서 제 판단 하에 가장 괜찮다 싶은 곳을 집어서 가죠. 저는 되도록이면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더 많은 곳을 충분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답사가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시면 제 영상으로 이렇게 대신 만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저 돈이면 차라리 저기 갈걸 하는 후회 이런 후회만큼은 정말 없으시길 바랍니다 누누히 제가 말씀드리죠 여긴 아파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한번 사면 재값에 팔기가 무척 어려우니까요 아또 하나 이것도 느끼셨을 수 있는데요 동서남북을 다양하게 될수 있으면 다양하게 갑니다 한번 용인 간다 그 다음엔 파주 간다 뭐요런 식으로요 요거는 아, 어떤 영상 배치에 흐름에 재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어쨌거나 찍사홍 어디든 갑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답글 좀 달지 마세요 여기 말고 땡땡 지역이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거기부터 먼저 가세요 어, 찍사홍님 아니세요? 어, 완전 반가워요 구독자 10만 넘고 이런 분들 죄송한데 딱두분 봤습니다 예전에 저는요 실버 버튼 받으면 진짜 동네 입구에다가 이렇게 현수막도 걸고 막 그래야 되나 싶었는데요. 막상 실제로 경험해보니 지나가다 누가 알아봐준다 이런 건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이고요. 그것보다 더 크게 오는 게 바로 부담감이었습니다. 아, 이번 거 욕먹으면 어떡하지? 아, 이건 진짜 꼭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불안불안, 노심초사 이러고 삽니다. 아니 뭐 그렇다곤 해도 뭐 여전히 뻔질나게 여기저기 쏟아녀야겠죠 일단 제가 재밌고요. 그 다음엔 추가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거독립을 위해서 100회 아니 1000회 만회까지 지금처럼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100회 특집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거독립 만세!